오빠 한만나만 갈채야 돼 주시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제 반항을 한단 말이지? 옛날엔 반항도 못하고 나한테 쓰러졌는데 네 저는 얼마 전에 진격의 바이너트 잡아먹힐 뻔한 그 쪼꼬미예요 그렇지만 이제 엄청나이 해서 뛰어다니고 밥도 먹 냉! 뽀뽀 한번! 아 no. 오랜만에 왔으니까 누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뽀뽀 한번 해봐! 누가 플리즈 노우! 뽀뽀! <목소리> <목소리> 날 물었어! 야! 뽀뽀 한번 해줘! 뽀뽀 한번 해줘! 아! 루시아나 5분 뒤에 갈 거야. 이제...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쌈 가자! 헬프 가자! 가자! 싫어 가자! 가자! 가 싫어, 그냥 싫어. 싫어. 그래도 싫어 말하지마 입냄새 나니까 제발 고양이 소리 내 봐. 같이 냥냥냥냥냥.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엄마, 엄마만 쳐다본다. 무시야 나도 너 나도 너, 나도 했다고. 야, 엄마만 한거 아니야. 나도 했어. 나도 너볼 봤어. 나도 너애기때 나도 너고 봤어. 아. 응. 나도 좋아해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도 야, 아 야, 야, 야, 시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엄청, <웃음> 엄청 예쁘 야, 엄청 예쁘죠? 그래, 한번다 누나, 나가만까요야 그러고 나서 지금 루시 뭐하고 있는 데내 발냄새를 먹고있지내 발냄새를 맡는 어, 발을 공격하고 있어 보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발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바보, 발가락 너, 내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만, 다음번 싸움을 시작하지. 알겠어? 다시.